자기소개서를 딱 보면 안 읽고 싶어요.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되게 잘쓴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코멘트 한게 있는데요. 네. 당신이 누군지 잘 알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대학교 어학원에서 교육 조교를 일하고 있는 허보윤입니다 네, 보현님 반갑습니다. 또 유일한 직장인이시고 또 많은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교육조교로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계속 학원 강사 쪽으로 학원 경력이 좀 많은데 제가 어, 학원 일만 한게 아니라 홍보나 프로그램 구성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일을 여러 가지 겹쳐서 한 적이 많아서 다양한 직무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야 맞을 수 있을지 가 알고 음. 싶어서요. 네, 지금 하시고 있던 업무와는 좀 다른 이제 직무로 가고 싶으신데 일반 기업에서는 잘 맞을지 좀 걱정도 되셔서 스타트업으로 좀 이직을 원하는 우리 허브현님의 고민이었습니다. 먼저 그럼 이력서 피드백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우리 허브현님 음, 이력서를 보았을 때네그허브현님 이력서를 봤을 때 우선은 세 포인트가 딱 잡히는데요. 학점이 생각보다 너무 낫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 토익 점수는 높네. 그리고 세 번째가 와 학원 관련 경력이 이렇게 많다고 이 생각이 저는 1차적으로 딱 들었어요. 40이란 높은 점수 받으시기 위해서 좀얼마큼 준비하셨는지 준비 기간이 좀 궁금하고요. 어, 준비 기간은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3주요? 네. 3주 만에 940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베이스가 충분히 되어있으신 분일 것 같은데 맞으시죠? 어, 사실 제가 처음에 산타토익으로 진단고사를 봤을 때는 50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베이스가 없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3주 동안 그냥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었었고요 풀면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산타에 있는 토막 강의를 진짜 많이 봤어요. 풀고 나서 어왜 틀렸는지 물려그러면 이래서 답이야 이렇게 말해주지 왜 틀렸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 개념 강의를 보고 그 개념을 익혀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찾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역시 단기간에 오르신 이유가 있네요. <웃음> 그러면 반면에 좀 이력서에서 아쉬운 부분, 어떠한 부분 있으실까요? 이게 어떤 목적의 자기, 아니 이력서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 경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부분하고 방향이 맞으면 괜찮은데 이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글쎄요, 저는 서류 전형이좀 어렵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학점이 낮은 것도 있고 토익이 그걸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서류 전형 평가위원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게이 경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저는 이 경력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스타트업이든 이 정도의 강사 이거 지금 간단하게 적어놔서 그렇지 여기 이제 활동 같은 것들을 썼을 때 교육 관련 대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중견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갈 때는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력을 가지고 나는 뭐 재경을 하겠어, 뭐 인사를 하겠어, 마케팅을 하겠어라고 하면 저는 물음표를 빵 찍겠죠. 그래도 그나마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고 싶으면 살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인데 갑자기 마케팅 한다고 하면 저는 마케팅에서는 신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벌써 경력이 17년인데 누가 마케팅 신입사원으로 저를 뽑아주겠어요.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음. 가급적이면 안 버리고 가슴 재발전 좋겠어요. 그리고 이만큼 했다는 건 이거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할 만하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잘한 거를 계속 이어서 할수 있는 걸 찾으시는 게 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 학원 관련된 마케팅. 회사 가서 마케팅을 네. 하거나 뭐 사업 계획을 하고 싶으면 학원 관련된 그런 기업에 가서 사업 계획을 하거나 하는 게좀 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경력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중요한 간문이죠. 자기소개서 피드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서를 딱 보면 안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다 따닥따닥 따닥 붙여가지고 입만큼 딱 써놨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문단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남겨놔서 근데 대부분 이 심사위원들이 하루에 한 120개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멀미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못 봐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되게 보기 어려워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소설쓸때서론보론 결론을 써주세요 라고 네. 하듯이 많은 소설들이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 자기소개서 쓸때 소제목도 있어야 되고 주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가지 식으로 아, 읽는 사람한테 나 이거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 밑에 그런 근거들을 쭉 기재를 해주시는 양식으로 써야 심사위원들이 읽기 진짜 편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되게 잘쓴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거든요 <웃음> 아니 근데 제가 놀란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게 제가 여기 커멘트 한게 있는데요 당신이 누군지 잘 알겠어요 아... 딱 보여진 자기소개서 네 이게 정리만 잘 됐으면 읽기도 쉬워서 확실히 드러났을 텐데 정말 처음에는 꾸역꾸 역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어보니까 어? 보윤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굉장히 잘 썼다 아. 라는 생각이 전 진심으로 들었고요. 어 지원자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교육 쪽에 있는 회사나 스타트업이면 저는 보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보기 좋게만 좀 다듬어 놓으면 우리 보유님의 정말 훌륭한 경험들이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서 인외용만큼은 면접 가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거나 또 압박 면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좀 내용들 있을까요? 저는... 진심 형식 빼고는 오저 진짜 이 분이 누구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음. 좀 보고 싶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잘 내용은 좋은데 본인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교육 콘텐츠 기획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포인트로 좀 잡아서 설득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이 내용을 통틀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기업에 있었고 었 공기업 면접, 평가위원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거 이거 이거 있으면 점수 잘 주세요. 낮게 주세요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고 어? 주제에 맞게 잘 썼어. 이 정도면 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지만 인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딱잘쓴 자기소개서가 뭐냐면 읽고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면 저는 잘쓴 자기소개서 아니면 못쓴 자기소개서.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하는데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는 이 땅에 뭐 역사적 사명을 띄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놓잖아요. 되게 무겁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막 장엄하고. 그렇죠. 근데 귀,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근데 그냥 쉬운 영어로이 자기 자신을 잘 그려놓으면 평가위원들은 보고 싶을 거예요 분명저자기속에서좀 어,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무조건 그건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학점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진짜 좀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없을까요? 지금 학점 왜 낮아요? 이유가 뭔가요? 어... 지금 학점이 낮잖아요. 학점 변경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고칠 수 있어요? 아니면 대학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